이번 영상에서는 한솔 pcs <웃음> 광고를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pcs 죠 이렇게 안테나 뽑아서 썼고요 핸드폰 나오기 전에 중간에 나왔던 물건인데 이게 뭐였는지 나 사실 기억도 잘안날 정도로 원샷 018 한솔 pcs 가 강남역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한때 제 광고주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S를 아십니까, 여러분? 삐삐 다음에, 시티폰이라는 게 잠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PCS죠. 이게 그냥 전화기, 휴대 전화기가 PCS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후에 나온 게 스마트폰. 네.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PCS가 약자가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래요 그러니까 아, 휴대폰이었던 거 마, 맞아요? 음이 아, 광고가 너무 카피가 너무 재미져요 <웃음> 10월 1일 PCS의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웃음> 네, 엄청난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아 이게 너무 웃겨 여기다가 이렇게 나뭇잎을 아 진짜 네, 이 나뭇잎은 그거잖아요 왜 네. 창세기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옷이 없어서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렸다고 하잖아요 아휴 참 아, 물론 이때는 여러분, 다시 진지타임으로 와서 이때는 정말 디자이너가 많이 고민하고 만들었을 광고이고요 그 카피라이터와 디자이너와 기획자가 A가 어,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키워드를 만들고 창세이겠죠창세이 우리가 처음이다 그거에 맞는 또 이런 디자인들을 했다고 봅니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네 어, 잘 잡으라고 안테나가 있었었죠 그래서 전화할 때 이렇게 안테나 뽑아가지고 전화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음, 카피를 보면 10월 1일이 1일 아마 론칭하는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10월 1일 PCS의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함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샷 018 서비스와 함께 새로운 통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약간 대꾸법으로 예전에 많이 썼었죠 그래서 아담과 함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원샷 공개판과 함께 새로운 통신 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지금은 인터넷 광고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좀 서사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기승전결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짤막하게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앞에서 살짝 빌드업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카피를 예전에는 많이 썼죠. 그냥 뜬금없이 원샷 018 서비스와 함께 새로운 통신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면 사수님한테 혼나죠.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냐,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음, 빌드업을 어,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창세기를 이야기한 이유, 아담 나오고 인류 역사 나오고 이렇게 이거를 알아야 너는 내 카피를 이해할 수있어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방식의 카피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바디 카피 읽어 볼게요 이 본문에 해당하는 걸 바디 카피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선진형 5개 기지국 설치와 함께 음 선진형 5개 기지국 설치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봐도 모르겠다 PCS 상용 시스템 시험에 성공 당당히 PCS 리더로 입증받은 원샷 018의 상용서비스가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광고주가 하고 싶은 말이죠 사실 사용자들은 하나도 안 궁금해요 자 그러면 카피라이터의 역할을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 다음에 타겟이 있죠 타겟은 우리의 컨슈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중간에 카피라이터가 있죠. 광고주와 타겟은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카피라이터가 둘다 만족할 수 있도록 써주는 거죠. CDMA 장비 및 단말기를 와 어렵다. 삼성전자와 함께 공동 개발했고 세계적인 미국 옴니포인트와 기술 제휴하는 등 첨단 기술로 만반의 준비를 해온 원샷 018 이제 한 번에 한 번에 통하고 끝까지 연결되는 넓은 통신 세상에서 시원하게 통신하십시오 와, 저는 이 카피는 좀 많이 어렵네요 마지막으로, 넓은 통신 세상에서 시원하게 통신하십시오. 이거 보세요. 통신 세상에서 통신하십시오. 슬로건이 시원하게 통한다예요. 그래서 이 통을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800, 8000, 8000은 무슨 의미일까요? <웃음> 제가 아마 이거를 보면서 뭔가 아 이게 018이기 때문에 뭔가 이 8을 이용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고민을 하면서 잠깐 생각을 했던 메모인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솔 PCS 어, 이후에 KT하고 어, 사업자를 합치죠 그때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KT하고 합쳐서 KTF가 되는데요 네, 재밌네요. 여기서는 비주얼이 다했다 <웃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봐요. 안녕.